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그동안 쭉 짚어드렸던 일반 분양 청약 체크리스트 오늘 그세 번째 시간인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좀 중요한 부분이죠 가점제를 체크할 때 그중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 제8호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 무주택자 여부를 살펴볼 때는 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뜨는 그날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양권도 지금은 포함이 되어있죠. 당연히 입주권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어, 그 다음에 세대분리가 분리 되어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어, 엄마가 그냥 아들내미 서울에 대학을 갔는데 거기에 밥도 해주고 이런다고 주민등록을 엄마랑 아들 서울에 있고 아빠랑 딸내미 부산에 있고 그거 다 아들, 딸, 엄마, 아빠 다 주택이 없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만 19세 이상 기준이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세대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되게 아주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어 본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어, 배우자 어 그러니까 뭐 박가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 시, 어 부모님 그죠? 그 다음에 장인 장모님 그 다음에 사모님들 기준에는 어 엄마 아빠 그리고 시어른들 다 전부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자녀랑 어 손자 손녀 다 포함됩니다 배우자 당연히 포함되고요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세대에서 비세대원으로 빠져나가 있죠 요거 한번 챙겨 보시고요 어, 본인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존비속이라면 이제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다 포함되는 거죠. 어,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해서 사위, 며느리 다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딸내미, 결혼한 딸내미 집에 엄마가 가있다. 그게 사위,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 아들 집에 가 살고 계신다 며느리 다 세대원에 포함한다 이 뜻입니다 어, 형제 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이 아닌 동거인 등은 어, 세대원에 포함이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그 기간 중에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어,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완전 무주택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20대 때 결혼을 하셨다고 라 하면 그 20대에 결혼한 그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어,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만약에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 그, 그 무주택 날이, 무주택자가 된 날, 어, 그것과, 어, 그 다음에, 아까 위에 1번 있죠? 만 30세가 된 날, 아니면 뭐 20대에 대해서 뭐 결혼 뭐 해서 계속 집이 없었다. 그런 그 날을 비교해서 늦은 날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 표가 잘 나와 있어요. 과거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이렇게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본인은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안 했을 경우, 그럴 때는 만 30세가 된 날부터 보는 거예요. 그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어 그러니까 아예 집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럼 20대 때집안 가진 거는 그 계산이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만 30세가 된날 그날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을 무주택 기간에 계산을 해놓고요. 어 만약에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혼인신고한 그날부터 모집 공고일까지가 다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경우, 집을 가진 적이 있는데 30세 이전에 결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 이렇게 무주택 된 날, 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날중그 늦은 날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어, 30세가 됐지만 요땐 집이 있었어요. 그럼 요 기간만큼은 무주택 기간에 안 들어간다 뜻입니다. 무주택이 된 날과 만 30세 둘 중에 늦은 날 기준이니까 요날 기준이겠죠. 그때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어 계속 만약에 어 20대 때 무주택이 됐다. 근데 그때는 만 30세가 아니었다. 그러면 만 30세가 된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물론 하면 자칫 헷갈리겠죠.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만약에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집을 가졌던 적이 있는 경우. 어, 결혼은 요때 했는데. 잠시만요. 결혼은 요날 했어요. 혼인신고를. 근데 요 때는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던 그 날은 카운터에안 들어가고, 요 기준 용어는 카운터에안 들어가고요. 결혼을 한게요 때니까. 어, 그리고 이제 집을 팔아가 무주택이 됐어요. 만 30세는 그 뒤에 이제 20대 때 집을 팔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집을 팔았던 그 20대 그날부터 모집 공고일까지를 계산해넣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어그 다음에 먼저 무주택이 됐어요. 집 가져있다가 무주택이 됐고 그때는 싱글이었어요. 20대였어요. 그러다가 2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무주택 상태에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다가 계속 중 무주택이었던 거예요. 어 그럴 때는 20대에 무주택이 됐던 기간이 있어도 그건 포함이 안 되고 30세 이전은 혼인신고한 날부터는 인정을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날부터 모집 공고일까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무주택 기간에 만 30세 그 다음에 무주택이 된날 그런 날 기준으로 해서 늦은 날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은 무주택 기간을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0점 처리 그다음 부양 가족을 계산을 할 때는 어,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에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계산을 한대요 먼저 첫번째 배우자가 있겠죠 배우자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세대 분리가 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데 저는 저 혼자 독립 세대로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 아무도 안 넣어야 됩니까? 이럴 때 이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배우자는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합법적인 배우자를 확인이 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외국인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그다음부어 부모, 배우자의 어, 직계존속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장모님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이럴 때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한대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열 때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중요하겠네요 이 부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계속하여 3년간, 3년간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세대주이고 가장 이름으로 비소생 지역은 세대원 통상 자격되면 다 청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장 한 사람한테만 직계존속 이렇게 동, 동일한 주민등록에 3년 이상 올라와 있다면 가장한테만 이거 넣어라이 말입니다 그죠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고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되네요.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상가족에서 어떻게 해요 제외합니다. 어 부부들 중에 누구든 집을 갖고 있다면 어 마찬가지로 또 직계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어 이게 그 부양가족이 넣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규칙 요거는 제53조 6호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요 6호가 적용되지 않아서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불인정한다 되어 있죠 어, 60세 이상 집 가지고 있는 거를 주택으로 안 갖고 있는 걸로 본다 이랬는데 그거에 여기 적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부양가족이 빼라 이 말입니다. 어,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어, 등재되어 있다면 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둘다 합해서 3년간 어, 예를 들어 청약 신청자가 어, 주민등록에 1년이 등재되어 있고 그 다음 계속해서 배우자 주민등록에 2년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 준답니다 서울 부산대에 있고 부모님이 서울에 1년 같이 가 있고 부산에 2년 있었다 합해서 인정해 준다 이뜻이네요 부모님 그게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었다면 인정을 해준답니다 세대원이었다가 청약일 딱 현재 세대주였다 3년간 계속하여 돼 있었다면 인정해 주신답니다 어, 외국인 집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네요 어, 외국인 배우자는 인정을 아까 해줬죠 근데 집계존속은 부모님들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의 체류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무양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입니다. 90일은 계속하여 한 달간 들었다가 또한 달간 나갔다 이거는 제외겠네요. 계속하이라는 뜻은. 그 다음에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므로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 낳아준 부모인데 뭐 가족관계부에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인정 안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비속 어, 손자 손녀죠. 이런 미혼인 자녀로 한정이 된대요. 결혼한 자녀는 독립세대겠죠. 아예. 부양가족이 안 들어갑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도 포함을 합니다. 이 말은, 아들딸의, 그러니까 아들딸이겠죠. 아들딸이 뭐 유고가 생겼다. 그럴 때는 그 아들딸의 아들딸을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이 뜻이죠, 이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아들인데 만30 넘었는데 결혼 안 했어요. 아들이 있어요. 직계비속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결혼하면 독립된다고 했으니까 결혼 안한 아들이 딸이 30세 넘었어요.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이 주민등록돼 있다. 그러면 부양가족 인정해준답니다. 아까 직계존속 부모님들은 3년이었죠. 근데 직계 비속은 1년간이네요. 그죠? 1년간 계속하여 이렇게 어, 주민등록 같이 돼있다 직계 비속은 30세 이상인 경우에 1년 이상 돼있으면 인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이혼한 자녀는 이혼자 임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이혼한 자녀. 이혼한 자녀는 한번 결혼을 했죠. 기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돌신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채, 안 넣어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직계 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 비속이라도 해외에 재료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에서 뺀대요. 음, 그러니까 외국인, 자녀 아예 인정 안 되고 부양가족으로 해외 내국인 직계 비속이라도 만약에 외국에 재류 중이면 아예 제외입니다. 외국인 자녀들은 배우자 외에는 아무도 인정 안 되네요. 외국인이 성량할 때는 그리고 내국인이라 해도 뭐 부모님이든 뭐 아들 딸이든 다 90일 초과 해갖고 외국에 뭐재류 중이다. 부양가족에 빼야 됩니다. 내가 낸자식뭐만 30세 안됐고 결혼 안했는데 당연히 넣어야지 근데 외국에 잠깐 와하게올 수가 있다 안됩니다 부적격 납니다 그런 뜻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요 오늘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챙겨봤습니다 다 정리가 되십니까 미혼자녀 1년 이상 되고 있어야 되고요 주민등록에 같이 부모님 뭐 양가다 양가 부모님 모두 3년 이상 어 이렇게 점, 주민등록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 우리 부부가 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이렇게 같이 있는 주소를 합해서 3년이면 인정이 되네요. 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요 무주택 기간 계산할 때만 30세 그다음 무주택 된 날, 결혼한 날 그거 기준으로 어, 서로 늦은 날 기준으로 챙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세대 범위에는 형제 자매는 안 들어갑니다. 맞죠? 근데 사위 며느리는 어, 배우자 직계 보, 어, 존 비속 다 포함할 때 같이 또 포함이 되네요. 그렇게 돼 있는 정도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어, 알고 나면 간단하고요. 아까 외국에 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외국인이 청량을 하실 때는 배우자 외는 넣으시면 안 되고 어, 직계 존 비속이라도 90일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중일 때는 빼야 되는 게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청약 체크리스트 어긋남이 없이 부적격 안 되시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